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는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이고요. 난민분들께서는 맵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시는 단체입니다. 한국에 계신 난민분들의 상담이랑 지원 활동을 하고 또는 한국에 이미 살고 계신 선주민분들의 인식 개선을 주로 하는 난민보호 시민단체입니다. 제 이름은 문성준이고요. 난민분들 장학사업, 연구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뉴스레터 발송사업, 그리고 모금 인나펀드레이징 혹은 어, 외부 스폰서와의 소통 같은 걸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단체가 다른 난민보호 시민단체에 비해서 되게 자원활동가님들의 업무 부담이 높은 편이에요 주 1회 근무가 원칙인데 사실상 2일 혹은 3일을 그냥 자원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약간 애틋함 미안함 같은 감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께 무언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어 문제해결 솔루션 랩을 그 와중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자원활동가님들께 무언가 보상을 제대로 해드린 기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어, 사례비 정도를 지급드리는 형태로만 생각이 머물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금전적인 리워드가 아니더라도 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다 같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뭐 워크숍을 간다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의 공로를 이렇게 치아하고 어, 일종의 감사를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자체는 사실 딱한 팀, 일단 디스플레이스드라고 하는 뉴스레터 작성팀이 모두가 청년 자원활동가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 팀을 먼저 시범 사무실 번에 처음 가게 됐어요. 되게 만족도 높으셨어요. 가서 뭐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한 거의 새벽 4시까지 다들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거든요. 자원활동가님들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천국에 온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복지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그 경험이 되게 좋으셨는지 활동과 막 그림 일기로도 그려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시작 동기는 개인마다 다른데 결국에는 각자의 롤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다들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 자원활동가님들의 의지를 좀 믿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단체가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설립 시점에 한 이후로 단체 뭐 미션 비전 뭐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을 한번더 정비하는 게 지금이 또 7년이 지나서 처음 있는 기회예요. 그 미션 비전 문장 단어 하나하나 짜는 것마다 엄청 이렇게 치열한 토론도 하고 한 8시간 동안 거의 스태프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단체에서 지금까지 활동해 주신 역대 자원 활동가님들께 전체의 맵의 방향 혹은 맵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도 돌렸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뭔가 눈길을 두고 있지 못하던 거였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어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셔가지고 단체에 대해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역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게 난민을 한국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몰라서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몰라서 그리고 나 썰어서라는 게 곧바로 혐오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인권이 사실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거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난민 인권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전체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저는 기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난민분들이랑 접촉을 하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그런 일종의 에너지나 동력을 선주민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난민에 대한 접촉 경험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단체의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고 유튜브도 네, 좋댓구알 눌러주시면 저희 단체에서 계속 편해낸 난민인권 친화적인 콘텐츠 그리고 그러한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